자반증에 도움이 되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좋은 식습관 중 하나는 제철 음식을 먹는 것인데요. 제철 음식은 알맞고 적절한 자연 환경 속에서 재배되어 풍부한 영양소와 세상의 맛을 가지기 때문에 특히 면역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오래 저장해두거나 보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약이나 방부제로부터 더 안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자반증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겨울철 제철 음식을 추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추천해드릴 첫 번째 음식은 명태와 도미입니다. 자반증 환자분들은 생선의 종류를 선택할 때 소화에 방해될 수 있는 지방질이 많은 생선을 피해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명태와 도미는 대표적인 흰살 생선으로 지방 함유량이 적고 단백한 것이 특징입니다. 겨울철 제철 음식에는 삼치와 방어도 있지만 기름기가 많은 붉은 생선인 삼치나 방어보다는 면치와 도미를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음식은 귤과 한라봉입니다. 귤과 한라봉은 비타민C가 풍부하여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도록 하며 면역력을 높여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는 과일입니다. 피부와 점막을 충분히 하는 작용이 있으며 자반의 악화 원인이 되는 감기를 예방하는 효과까지 있어 자반증 환자분들에게 더욱 추천드리는 과일이죠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제철 음식은 우엉과 배추입니다 우엉과 배추는 둘다 섬유소가 풍부하여 장을 튼튼하게 하는 효능이 있는데요 특히 우엉은 심장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까지 있어 복통이나 심장 증상이 있었던 자반증 환자분들에게는 더욱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무엉과 배추 둘다 성질이 서늘하여 자반의 원인이 되는 혈액의 열을 끄는 데 특히나 좋아 사계절 내내 권해드리기도 하는 음식이니 특히나 제철인 겨울에 잘 챙겨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